아 힘들다 도착했습니다 다시 호치민에 도착했고요 네 앞집도 이제 변해가고 저희도 네, 다시 제가 왔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녕, 오빠. 아. <웃음> <웃음> 뭐야 왜 그래 아까 안 보고 싶다며 아까 컴 컵요라고 그래서 컵뇨 저요 그만 그만 가마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이리 오세요. 우리 할 거야. 이거 뭐냐고? 오빠 안 보고 싶다며? 엠 n 이 M, K, n 안, M, 어 l l n o 안, a K, 안, No, No, 안, 안, n 안, K, n 안, K, No, o 안, No, n No, 안, K, n 그리 n 예전에 n 리이 K, 소 o 였 No, K, 일이었다 n 합니다 빨리 와바다 o 야 빨리 와 <웃음> 뭐해 빨리빨리 와예 감사합니다 오빠 <웃음> <웃음> <베이컨>? <웃음>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뭉치게 됐고 우리 하랑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가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보고 싶었니? 어... 아니요? 아니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한국 선물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너도 여자였구나? 미국 한국? 어... <웃음> 티컴? 티 <웃음> <웃음> 즐겁다 헷, 즐겁다. 어? 즐겁다 즐거워? 오... 어... <웃음> 우리 하랑 같이 앞으로 열심히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홈나안안이산이산 음. 어디 어때? 꽃바이 비아셋. 어. 아, 아, <목소� Hodmon> 음. 아, 아, 아, 아, 아,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맥주 먹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일하기 전에 그 해산물 집을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 h 네 h m m a 엠 m 홍 a e m 오 a Emma. Emma. Emma. e m 아니요. m m a Emma. Emma. Emma. Emma. m 엠티 <웃음> 보험비야. <엔디보, 미안. 웃음> 안 돼, 마안 돼, 마 그래서 오늘 회식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오늘은 하와 제가 저희 가족이 함께 오셨어요. 중요한 자리라서 같이 함께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탈산. 탈 도착했다. 아, 오늘 돼지 잡았네? 와. 원큼 u want to 오늘도 우리 하가 좋아하는 새우가 들어왔네. 엠픽 사시미. 네. 음,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음. 호칭을,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고 그냥 삼촌에 뭐라고 부르는데 엄마 발음도 안되고 아 어려운데 <웃음> 삼촌을 안해? 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나라는 표현 언니라는 표현이 지어이거든요 어. 지어이 네. 아니지, 내 언니 내 위에가 꼬어예요 빅빅건 아니. 그렇지. 안녕. 아드레스 션 타리다니까. 몇 대? 지어. 고마워.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지어이라면 여기 빠이. 떠라오 아저씨. 아저씨야? <웃음>